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 지원을 위해 강서구와 LG사이언스파크의 업무 협약 소식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마음 건강 친화기업 인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인증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박평구 LG본사 전무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증식에서는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성과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마음건강 친화기업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040세대 직장인의 마음건강검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